야 한순간에 우리방 평균, 평균이 정해져버렸잖아 돈이나 내놔 헛소리 <웃음> 할거면 돈이나 내놔 그런데 아무 사람이나 포스터를 보긴 봐야되니까 필터를 걸까? 흐리게? 윤곽만 보이도록 <웃음> 필터만 걸까 일단 막상 찍어놓긴 했는데 충격적인 포스터 때문에 어나 그럴까봐 헛라인이 세다고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보고 싶지 않은 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웃음> 생각보다 나는 어떻겠어 나는 수많은 망자들을 소환시키면서 난 봤잖아 여러분 같이 죽어봐요 <웃음> 각소 2000시간 하면 안 질리시나요? 보통 모든 유저들이 공통된 생각이 뭐냐면 1000시간 넘어간 시점부터는 재밌다는 라걸 따지면 안 됩니다 애초에 1000시간 넘은 사람들은 게임과 이미 동화된 상태라서 3 자체라고 해야 되나? 일부지 일부 재미를 떠나서 그냥 일부입니다 네, 저도 가끔 심심할 때 그냥 1회차 깔끔하게 한번 돌아요 1시간? 2시간? 어. 멍 때리면 이게 이방 평균이구나 아... 너 돈에 더 싸라 짜증나니까 <웃음> 야 한순간에 우리방 평균... 평균이 정해져버렸잖아 아재 개그 듣고 나서 저하됐어 제기랄너어있어 찾아서 내가 너 임시 뱀봉인다 이거 어떻게 찾더라? 내려봐 갑자기 사라진 범인? 너잖아요 왜 보는 척 해요? 너예요 이것도 로고 떠요 그래서 남길 말은 있어요? 내가 유언은 들어줄게 왜 얘기를 안해 지금 고민 중이에요? <웃음> 이렇게 된거 한번 더해요야 너도 손잡고 나갈래? 그걸 또 부추기네 내가 말했잖아 임시변 이거 쌓이면 안 좋다고 내가 맨날 말하는데 왜 계속 임시변 걸리려고 왜바라을 하는 거야 내가 알 수가 없네 진짜 어? 아씨 포상 아니라니까 아, 왜 이렇게 계속 포상이라고 하는 거야 <웃음> 무슨 말을 했길래? 유료 벤 먹어서 유료 벤 굳이 돈으로 어그로 끌어가지고 벤을 먹었어요. 왜 굳이 돈을 내면서까지 벤을 먹냐고. 또원 자체가 정상적인 공략이 구조밖에 없어요. 최대한 방어력 올린 다음에 맞띠라는 것밖에 없어요. 원은 개인적으로 원 했을 때 제일 얼탱이가 없는 보스가 4인의 공항이거든요. 4인의 공항은 진짜 정말 레전드다. 각 게임 스콜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각 게임이에요? 얘기해봐요. 왜각 게임이야? 아니야. 발작 버튼 정도는 아닌데 각 게임인 이유를 말해보세요. 너 모션 얘기 나오면 넌 바로 벤이야. 너 모션 얘기 하지 마. 다른 걸 찾아. 모션 얘기는 질리게 얘기 들었어. <웃음> 말에다? 말에다는 어쩔 수 없지 음, 솔직히 좀 밉긴 한데 잘 만들긴 했어 되게 잘 만들긴 했어 내가 봐도 아마 모든 시리즈 통틀어서 제일 잘 만든 게 말에다일걸? 난 그렇게 똑똑한 a i 나본 적이 없어 어떻게든 유저를 좀 매기려고 만든 캐릭터가 아닐까 나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 신나지 지금 한번 받아주니까 신나가지고 다들 홀 얘기하고 있네 이게 <웃음> 뭐야 이게 어디서 순간 드립이 하나 떠올랐는데 했다간 진짜 강세당할까봐 방법 이 있어 큰돈을 해 <웃음> 실례합니다 야 이걸 또 들어옵니까 진짜 이걸 들어와? 저리 안가? 오늘 망자루 파티 안 한단 말이야 영업 종료야 종료 해보겠습니다 가란 말이야 금요일에 오란 말이야 피크네들 앞잡하면 어만데 꽂는다고요 아닌데? 제대로 꽂은거 맞는데? 어만데라니 제대로 꽂은거 맞아요 놀랍게도 당연히 치명 공격인데 치명적인 공격을 해야지 당연한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제가 물 마시거나 다 잠깐 자리 빌때 너무 너무 딴 얘기를 자주 하셔가지고 구독하신 분 한정으로 에스트 흔드는걸 만들어 드렸어요 물 떠올테니까 에스트 그거 나 흔들고 계세요 아이고 그래 잘 흔들고 있었구만 그대의 눈동자의 치열스아 근데 진짜 내가 계속 말하는데 구기 그거 신청은 난 비싼 남자라고 이제 아무나 안 들어준다고요 왜왜 왜 계속 말만 하냐고 예전처럼 막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때 했었을 때 장난 아니었지 돈네로 미치듯이 방해하고 저렇게 신청을 해버리네 어쩔 수 없구만 <웃음> 와... 어... 딜 봐... <웃음> 오 예! <웃음> 좋아 좋아. 아재 개그하면 벤인가요? 좀 심하다 싶으면 제가 벤을 때리긴 합니다. 굳이 칠 거면은 돈이나 내나 <웃음> 헛소리 할 거면 돈이나 내나 <웃음> 아이 거기까지 해, 다들. 채팅창 이렇게 더러워. 거기까지 해, 이제. 도망가지 마! 맞서 싸 아. 아. 아니 이게 어디서 감히 어? 어디라고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이게 어디서 이씨 만렙 찍은 망자의 왕 엔딩 못보나요? 네, 못봐요 아이러니 하지 않아요? 음 망자 망자왕 엔딩 못봅니다